안녕하세요 팟도사세의병입니다 요즘 제가 음향기기를 정말 많이 사죠 네 제가 지금 음향 덕질에 좀 빠져가지고 이번에 수호루도 사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음향 덕질에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제 이어폰 커넥터랑 그 다음에 아이폰 이어폰 커넥터 그 다음 에 요거는 따로 이제 제 충전기 충전 이제 충전할게 많아가지고 충전기를 따로 샀는데 일단 충전기부터 뜯어볼게요 충전기부터 뜯어볼건데 일단 요거는 빅스코 빅사? 빅소에서 나온 빅소에서 나온 충전 어댑터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고 묵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5V 2어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케이블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케이블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 다 본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본체가 상당히 컴팩트하네요 일단 6개를 이렇게 끼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로서 네 일단 그렇게 있구요 근데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로 일단 이렇게 끼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6개의 어, 개의 어,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개는 3.0 단자로써 어, 요거는 5V 몇 암페어까지다가니 퀵차지 3.0인데 여기 아마 5V 3암페어 어쨌든 여기가 2.22.41표까지 나가는 걸로 아는데 여기가 어쨌든 굉장히 출력이 굉장히 잘 나가는 녀석이에요 그 다음에 또어볼거는 이제 여기 있는 USB 커넥터인데 제가 은행 덕질을 위해서 이런 것도 샀어요 은행 덕질을 위해서 이런 것도 사게 됐는데 와 제가 은행 덕질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다음에 애플 정품, 애플 정품 커넥터까지 샀습니다 라이트닝 헤드셋, 잭을 샀는데 요게 웃긴 게 뭐냐면은 수어루는 그냥 일반적인 포장지에 포장지에 왔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짜 박스에 꽁꽁 싸매서 왔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기를 딱 빼보면 이렇게 엄청 짧은 단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 본체로 넘어가야죠.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언박싱 수어루. 와 근데 이거 박스만 보면 진짜 박스만 보면 피규어인 걸로 오해받을 것 같아요 피규어인 걸로 오해받을 것 같은데 이어폰입니다 이어폰인데 이것도 수오루가 상당히 중국 회사 제품 중에서는 상당히 고급 퀄리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게 되어봤는데 음향목지를 요즘 상당히, 하게 되어서, 상당히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수오루 일단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뒤에 설명이 이렇게 딱쩌어로 스크있는데 여기뭐 이렇게 드라이버가 되어있다 뭐 이렇게 음약대가 된다 라는 설명이 되어있는데 봉인실이 붙어있나? 안 붙어있던데? 근데 가 안떨어지니? 열어보면 이렇게 소루 로 단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트 모양으로 굉장히 예뻐보여요 예뻐보이는데 일단, 일단 수어로 깁셔을꺼내보면 일단 제게 맛을지가 의문이고요 첫번째로 두번째는 케이브도 상당히 고급지네요 케이브도 상당히 고급지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케이브도 상당히 고급져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단자는 뺏다 끼웠다 할수 있는 걸로 아는데, 오, 진짜 뺏다 끼웠다 할수 있네. 네. 뺏다 끼웠다 할수있고요 저는 하이트 색상으로 했거든요. 하이트 색상이 일단 제일 무난해 보여서. SSI 말고 SSX인가? 또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제 취향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패스했고, 일단 여기에는 보증서와 어, 수어로, 여기 어플, 이런 거 다운받을 수 있네. 이런 거, 어플 맞나? 뭐 바코드 같은 게 지켜져 있네요. 바코드 같은 게 지켜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수어루, SSR, SSP네요. SSP인데, 어쨌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 설명서는 뭐, 다 중국어 되어 있어서 좀 모르겠고, 그다음 여기에는, 파우치가 아마, 제 심장으로 파우치가 들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파우치가 들어가 있네요. 파우치가 들어가 있고, 파우치 안에, 어, 이어티비들이, 잔뜩 들어가 있네요. 네. 여기까지 파도사의파비앙이었고요 근데 이 영상이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영, 워낙 영상이 짧아서. 그 다음에. 어쨌든 파도사의 파비앙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네. 어, 이게 어제 영그 어제 제가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예. 그 제가 아마 수월우? 수월우 제품을 사고 난그 언박싱하는 영상은 찍었어요 찍었는데 제가 이걸 이어서 붙여서 지금 찍는 이유가 붙여서 지금 편집을 하는 이유가 왜냐면 이게 너무 짧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헤드셋 하나 장만하면서 같이 붙여서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바이저룸 거고요 바이저룸 건데 이게 바이저룸 건데 솔직히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샀어요 그냥 싸길래 샀어요 이게 한 17만원인가 라고 하긴데 하는데 네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이게 2019년 1월에 나왔던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저룸 자체가 애초에 그 음향 전문 기계에서 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후기도 없고요 후기도 없고 어 외국 사이트 들어가 보면 몇 가지 후기가 있긴 한데 거기서도 좀 짧게나마 그냥 후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딱히 한국에서는 이런 그거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어로 내 설명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사봤습니다. 근데 이게 블루투스 연결이 된다고 하는 어 로그가 박혀 있고요. 그리고 월크빗 아이팟, 아이패드. 아이폰, 아이패드라고 적혀있는데 <웃음> 저는 기본적 <웃음> 저는 기본적으로 메인폰은 삼성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삼성폰에 작동이 안되면 약간 의미가 없는 제품인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일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면 어디 보자 오 여기가 위네 헬로 우 라고 적혀져있습니다 헬로 우 라고 적혀져있고 이게 헬로라고 적혀져있는데 킥가이드랑 한국어 패치가 되어있네요 킥가이드 뭐 킥가이드 뭐 이렇게 일본어로 적혀있고 한국어도 적혀져있고 뭐 일본어 한국어 다 적혀져있네요 네 그다음 본체가 들어가 있는데 본체 사이즈는 상당히 컴팩트한 편이에요 상당히 작은 편이에요 상당히 작은 편이고 네, 기회 차용했을때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차용은 나중에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제질 일단 만듦새는 꽤 좋아보여요. 만듦새는 꽤 좋아보이는데, 어, 일단 이어폰 단자도 있고, USB, 5핀, 5핀 단자 충전하네요. 5핀 단자 충전한다는 게 매우 아쉽네요. 5핀 단자 충전하는 게 아쉽고. 일단 그외 구성품으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밑에, 네 이어폰 잭이 들어가 있고요 이어폰 잭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헤드폰 잭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 여기 안에 충전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충전 케이블이랑 다음에 파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파우치가 천 파우치라서 는안쓸것 같아요 천 파우치라서 는안쓸것 같고 일단, 일단 구성팀은 여기가 끝입니다 구성품은 여기가 끝인데 일단, 킥 가이드를 통해서 나중에 한번 써보고, 제가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에는 후기가 없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을 찾아봐도 후기가 없어가지고 아마 제가 최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될것 같고. 일단, 길이 조절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잘 되네요. 스무스하게 잘 되네요. 스무스하게. 잘 빠지고 잘 들어가고 하네요. 일단, 여기까지 팥도사세파베앙이었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